예전에는 아파트 청약에 서로 당첨되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서로 해지하려고 난리죠. 어떻게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계약금을 손해보더라도 아파트를 취소하고 다시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파트 해지 요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파트 해지 요건은 일단 계약금만 손해보면 해지를 할수 있다고 대부분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계약금이 1천만원짜리도 있고 2천, 3천 다양하게 계약금은 나름대로 아파트 자체에서 대부분 정합니다. 근데 계약금 1천만원만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1천만원 손해보고 해지하면 되죠. 뭐 2천만원도 마찬가지 손해보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도 보시다시피 1차, 2차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계약금 지급이 끝나고 나면 은 바로 중도금이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금만 들어갔을 때는 해지 요건이 되지만 중도금이 진행되면 은 해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 계약금이 어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계약금을 내가 손해보고 해지할 수는 있고 그리고 매도인 즉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나 주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따부를 주면 은 계약금 천만을 받았다. 그럼 이 천만 원 주면 계약 해지 요건이 성립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금이 1차인 경우도 있고 1, 2차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은 무조건 들어가 있죠. 기존에는 중도금 유의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은 현재는 대부분 중도금 무의자가 많은데요. 자동으로 날짜가 중도금 날짜가 지나게 되면 계약 해지가 안됩니다. 그런걸 뭐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계약금만 손해보면 내가 들어갔는 돈만 손해보면 해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거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에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국가에서 기존주택처분 서약서제도를 도입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또 나름대로 꽁수를 한번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투기 세력들이 미친 듯이 날뛰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정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입주증을 준다 그런 내용을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입주증을 받기 위해서 기존주택을 팔려니까 현재 안 팔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 주택이든 아파트든 엄청나게 급매로또 팔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 6개월에서 현재 2년으로 연장은 했습니다. 연장은 했는데 실제 기존주택을 팔지 않으면 계약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서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계약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라면 굳이 기존 주택을 팔 필요 없이 안 팔면 자동으로 계약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까지 뭐 변호사나 법무사나 제가 막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김에 마찬가지 뉴스를 좀 찾아가, 찾아보다 찾아 보니까 예전에 뉴스에 보면 6개월 시간을 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상첨된 아파트를 취소시킨다. 그런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분양가 이하로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금을 손해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존 주택 처분 확약서를 쓰신 분들은 기존 주택을 철, 뭐, 철분하지 뭐 않으면 자체 계약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이용해 보는 방법도 나름대로 저의 공수인데 내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원 기준주택들이 워낙 안 팔리고 기존 아파트들이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계속해서 2년이든 3년이든 기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지 소송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뭐 그래도 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짧은 머리에서 잠깐 뻔뜨이는 아이디어인데 확인은 물론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계약금이 뭐 4천,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뭐 들어갔다. 이런 분들은 사실 한번 생각은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아파트 가격이 뭐 얼마나 하락할지는 몰라도 신규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먼저 계약금을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분양가보다 마이너스로 내려오기는 있습니다. 내려오고는 있지만 은 이제 그런 과연 아파트들이 얼마나 더 내려갈지 1억이 내려갈지 1억 5천이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모음을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적은 금액이 들어갔다면 포기를 하고 나름 금매물로 나오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인데 계약금이 많이 들어갔는 분들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중도금이 자동으로 진행이 됐던 곳은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나 모든 부동산도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해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자기 돈이 계약금만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중도금 생각은 못하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동으로 중도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해지 자체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만 뭐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저렴하게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얼마든지 해지는 됩니다. 그리고 일단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은 되었지만 은 분양권을 전매를 했는 분, 구입을 했는 분이죠.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를 하고 다시 분양권을 구입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해당사항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기존 주택 처분이 안되면 그 전자의 계약 취소까지 같이 된다. 최초 서약서를 기존 처분 서약서를 썼는 분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양권을 매매를 했는 상황이면 그 분양권을 후입한 사람도 마찬가지 계약은 취소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모르면 명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봐 야 되고요 모르면서 또모험을 먼저 하시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은 되었고 기존의 내용을 보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못하면 분양이 취소되는 시기였는데 그것 또한 명확하게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해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을 깨먹는 것은 잠깐 사이에 엄청나게 돈을 깨물 수가 있죠. 몰라서 돈을 깨먹거나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거나 취소를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2년 내에 처분을 못한다. 그렇다면 일부러 처분을 하지 않고 계약이 취소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예전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탁상공론호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놓는 규제들이 지금은 일반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례로 변질되었고요. 기존 투기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금액을 올리고 대부분 분양권으로 대부분 떼돈을 벌었습니다. 못 모르고 놈들 장에 간다고 걸음매고 자기 간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미친듯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했는 서민들에게 이런 제도는 또 하나의 몰락을 가져오는 제도이기도 한데 전부도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우랴부랴 만들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위기가 더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 수집에 노력을 기해야될 때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